오늘 그 크래비티님이 다 갖고 있습니다요아 어... 제가 아, 아이고 소미님 오셨습니까 아,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시죠 그 오늘 알파카 양반이 안 온다는 소문 들으셨습니까 아그 어, 없으시길래 이거 어, 왕을 만들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없으셔서 지금 아이고. 또 스카웃제이가 와서 <웃음> 어떤 스카우트인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? 아, 우리 연비 주상 전화 님께서 그러니까 눈흰 양반 님께서 오셔서 이쪽으로 오시지 않겠냐? <웃음> 저희는 호박 농사를 하고 있고 저쪽은 달걀 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탕 수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금방 만들어서 가능하시지 않냐 하셔서 음. 저는 빙원님 쪽에서 왕이 된다면 그 나라를 전폭 지지할 <웃음>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... 연락을 드렸습니다. 어 그럼 그냥 지금 왕을 구매해버릴까요? 그 대신 딱한 가지 조건만 지켜주시면 되는 게 라미님이랑 예, 예. 저만 그그 그, 그거 받아 주신다면야 바로 아, 지금 받아 드이죠입 가능합니다. <웃음> 어 혹시 어디 계신가 여쭤봐도 되겠습니다. 땅 근처에 있습니다. 자또 좋은 거를 들고 왔는데 아, 뭔데요? 저희또좀 꽁초 왔습니다. 우리 꽁초 왔는데요? 다섯 간짜리 땅 문서와 호박씨 두 개와 어? 이량을 가져왔습니다. 진짜요? 어떻게 가져왔어요? 비건님한테 받으러 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방농사를 네. 합시다. 아 그전에 잠깐. 네. 알아 주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, 뭔데요? 자 가서 빙어 님에게 음. 섭외 요청을 받았지만 아... 저는 이것을 들고 서민 님에게 왔다는 점 <웃음> 저도 무기 님의 다른 사람 믿고 있지 않다는 점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<웃음> 우리 이쪽에다가 당농사를 지읍시다 차라리 어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우클릭 하시면 돼요어 됐다 어, 됐다 저는 저쪽에서 더 많은 것을 뜯어올 거기 때문에 음 <웃음> 아직 들키면 안 됩니다. 이중 스파이, 왕자리가 한자리가 남았다고 어허... 어허... 그렇네요. 사재기가 가능하다 하셔서 저도 하나 그냥 사버리고 자리를... <웃음> 어허... <웃음> 그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빙어 님이 왕이 되면 지지할 생각은 있습니다만 아... 빙어 님 말고 연빈 님 밑으로 들어간 빙어 님은 지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고 <웃음> 한번 말씀드려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안 파지는구나 피라미드가 안 파지네. 예 이거 닭을 어떻게 하는 거야? 주장전학 초계비님 납시요. 아 네? 초계비님? 오호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. 오 어, 잠시만 장비를 정지합니다. 끝난 건가 그러면? 어혼착스 뺏긴 건가? 어떻게 된 건지. 아 다시 짱. 장... <웃음> 그러면 우리는 다른 쪽으로 줄을 쓰는 게 오히려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 <웃음> <웃음> 어느 쪽 왕한테 붙어야 할까 어느 쪽 왕한테 붙어야 할까 음, 빙은이 왕이 됐어야 됐어 이거 내가 그렇게 왕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을 안 들었잖아 사분은 개인주의야 사탕수수가 어디 없나? 사탕수수 분명 있었는데 사탕수수가 사라져 있는 게 뭔가 이상한데? 소민 님 언제 들으셨습니까? 사탕수수가 사라져 가지고 그 무기 님이 아시나고 물어보라. <놀람>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. 좋겠다만. <놀람> 분명 사탕수수였는데. 도둑이야. <놀람> 한준님 한준님 한준님이 혹시 사탕수수 가져, 가져가셨나요? 져가 사탕수수가 없어졌어요 네? 사탕수수가 없는데? 뭐지? 한준님이 저번에 한스트 가져왔잖아요 저 상자에서 본게 끝이 옵니다만 그니까요 러 사탕수수가 없어졌어요 음. 얘냥으로 일단 어쩔 수 없다 사탕수수를 하나 사갑시다 달걀 <웃음> 농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.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리들 어서 십시오 왕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 하십니까? 성인하십니까? 오랜만 일세. 님 야, 달걀 야. 농장면 환영이옵니다. <웃음> 우리 거거 우리 제국에 그거그거거거심이 있느냐 우리 제국에 그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사람을 많이 <웃음> 구하고 있어야 될것 같다 아우, 어떻게 혹시 어떻게 생각하면냐 혹시 어... 달걀 좀안 필요하십니까? 제가 듣기바 하면 달걀이 좀 필요하시다고 들었사옵니다 그치 그치 그치 맞지 맞지? 펭귄장 맞지 맞지? 이건 맞지 각이지? 절대 각이지! 맞아! 자 그러면은 우리는 <웃음>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! 야 우린 리 영! 제국의 시민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사! <웃음> 아이고! 야! 아이고! 입이 아파! 아예 때마침 가진 게 달걀밖에 없다는 저희를 받아주셔서작한 소입니다. 그이 엄청나게 좋은 거다. 아이 방생이 너무 소미, 소미 어린이상이는 뭘 뭐하고 있느냐? 저는 어. 바로 옆집에서 어. 살고 있습니다. 사실 저는 어. 처음부터 어? 갈길 없는 어. 자들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. 어. 아니 세상에 커피는 짱못님었느냐 어머님냐 <목소리> 너무 착하다. 혹시 탈코덕한 수... 들을 어. 들으셨습니까, 무기님이 고갱이도 만들 줄 몰랐다는 사실을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그런 자이고도가지고 지금 함께하고 네, 있습니다. 호아 <목소리> 근데 왕이 그 익히지 않은 소고기를 먹는데 그 익은 소고기를 아. 먹는구나. 왕이 이 메토리에 있을 거. 아그딱안 좋아요. 그럼 얘는? 아, 저 어디 그 소미상이 a 는 굉장히 특하다. 그러니까 는내 기준에서 우리뇽체 그게 심리적 받아들이도록 하겠다. 아이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혹시 안 된다면 그 지금은 오늘 라미! 라미 상인도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? 저와 함께 초반부터 죽어가면서 우와. 열심히 일해온 상인입니다 맘이 지저진다 당연히 가능하다! 우리 <웃음> 명칭도! <한찍든. 웃음> <웃음> 정말 하얀진 아령의 눈물을 다들. 흘릴 수밖 다들 철 부탁한다 아 저희야말로 철부탁드니다저 사실 하나 더 얘기하자면 말하자면 음, 예. 그, 귀좀 가까이 대보거라 둘다구예 요한 하겠습니다 그 사실은 그 내가 내가 바지사장이어가지고 딱히 나는 예, 그, 예. 왕, 왕으로서 능력이 없다 왕이 나는 거 되게 기분 좋구나. 어허. 왕 기분 좋다. 여기 여기 그 저희 땅에서 일하는 모습이니다 와! 아 어? 저희 땅에서 그 일을 그나마 제일 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헉. 소이를 잘했닝구나. 그 예. 있는 색깔이 다 있는데 이 친구는 색깔이 없다. 오. 우린 용제국이 들어오자 하늘레. 어후이 친구는 어 언제나 오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. 그제 채팅창에서 말하고 진짜요? 있습니다. 진짜요? <웃음> 내 얼굴을 보고자 완벽하게 숙여야 합니다 얼굴 <웃음> 보고 싶다. 조수린말 얼굴을 보고 싶다. 얼굴 한번만 들어달라고. 아 참으로 귀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얼굴이 보고 싶었던군다. 정말 귀엽다. <웃음> 용제공 용제공 용제공 용제공 나이스 정말 귀여운 친구다. 어. 음. 음 그러면 우리는 이따 보는 걸로 하자꾸나. 알겠습니다. 아, 아, 아쉬 없어서 전화. 네. 아.